아 빠진 상태라서 아 영상이 끝날 때까지 얼굴이 괜찮을까나 모르겠네? 그래도 겟레디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선 파운데이션은 요거 슈레피의 폼스무드 커버 파운데이션. 이거는 유튜버 뽐니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밀착력이 너무 좋고 진짜 진짜 쫀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겁게 올라간다는 느낌 이 역시 되게 찰싹 가볍게 달라붙는 제형이라서 그다음 피부 표현이 은은한, 제가 좋아하는 막 투머치 촉촉이나 투머치 매트가 아닌 약간의 윤광이 돌면서 피부를 잡아 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뭔가 파운데이션이랑 이 스펀지 색상이 둘다 파랑파랑해서 너무 이렇게 여름스러워. 그리고 색상도 저랑 아주 딱잘 맞는 예쁜 상아색이에요. 오늘 겟레디위미는 뭘 찍으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저번 겟레디 때는 메이크업 팁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수다수다스러운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의 근황 플러스? 앞으로의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딥할 수도 있는 저의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요즘 생각들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볼 부분 같이 면적이 조금 큰 곳은 두 번씩 발라주면서 한번더 레이어를 쌓아주고요. 그 다음은 이거 더샘의 컨실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각 잡고 쿨톤을 잘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쿨톤 느낌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PT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2주가 조금 넘었는데 요즘 헬스장을 가도 마스크를 필수로 끼고 이제 운동을 해요. 마스크를 안 쓰면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입구에서 열 체크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다행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근력 운동 같은 거는 그냥 할건한데 유산소 같은 거 하면 아~ 어, 게다가 조금만 속도 내 가지고 유산소를 빠르게 뛰어버리거나 걷고 이러면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렇게 힘들 수 없어 정말. 호흡이 딸려서도 있는데 우선 땀이 인중이랑 코에 너무 많이 맺혀요턱 밑에요. 여기 알죠. 여기 땀 맺히는 거. 그 땀이 마스크 때문에 통풍이 안 되니까 잘 마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 크게 막 턱턱턱턱 뾰루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겨우 염증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 가리느라 아주 죽을 맛입니다.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파우더 가볍게만 잡아줄게요. 어, 저는 또한번 느낀 게 제가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쭉 추... 못해도 뭐 일주일에 두 번씩은 무슨 운동이라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다시 운동을 시작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뭔가 진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런 느낌? 그전에는 어,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좀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운동하니까 뭔가 활력 도 돋고 사람 자체가 텐션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삐아의 마카다미아 블로스 브라운보다는 회키가더 많이 많이 많이 돌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여름 쿨톤 느낌을 베이스를 잘 잡아줄 거예요. 요산소는 사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이제 가볍게 하고요. 어, 상체랑 하체, 이렇게 근력 운동을 많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워낙에도 막 근육 운동, 막 근력 운동을 엄청 막 무게 치면서 하던 스타일이 아니라 아직 조금만 자극을 줘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도 하체 운동하고 지금 이틀째인데 안에 사타구니가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이야. 그 다음에 코 쉐이딩. 근데 그거 아시죠? 약간 변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근육 막 찢어진 느낌 들고 막 아파서 잘못 걷겠고 그러면 진짜 운동한 느낌이 나서 약간 성취감? 막 희열감? 저는 이런 게 생겨요. 나, 내가 진짜 운동을 했다. 뭔가 자극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운동 좀한것 같고. 음, 우선. 오랜만에 운동해서 그냥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힘들지만 몸은 잘 다니고 있어요. PT 시간 딱 잡고 쌤이 하라는 거 감시하에 열심히, 또 열심히는 잘 하거든요. 저는 음 누군가의 손이 많이 필요한, 그래서 피곤하고 손이 많이 가고 그런 나약한 스타일입니다. 코트 가지고 막 살았는데 눈썹도 아리따움, 매트포뮬라, 그레이브라운 얘도 조금 획기가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얘로 선택을 했어요 이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운동뿐만이 아니라 일도 그래요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일은 정말 완벽하게 편집자가 있다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저같이 뭐 촬영, 편집, 뭐 자막 이런 거를 다 혼자 하는 1인 편집자에게는 어 유튜브라는 거를 정말 꾸준히 그리고 알차게 준비를 따박따박 하려면 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고 슬럼프도 조금 크고 작게 어, 오는 것 같고 특히 나 유튜브는 음,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잖아요. 영상 띡 찍어서 어, 편집 하나도 안하고 그냥 원본 파일 뭐한 40분짜리, 뭐 2시간짜리 올려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그게 상관이 없으면 그냥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못했다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자체가 나의 창작물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뷰티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대한 좀 다양한 정보들, 제품들, 팁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라는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편집은 진짜 하면 할수록,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많은 거를 넣으면 넣을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들여다볼수록. 근데 그게 사실 혼자 하면 은 되게 되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 브로우 마스카라는 이 네이밍의 미디엄 브라운 컬러로 조금 밝혀줄게요.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음, 제 영상을 예전부터 꾸준히 꾸준히 정말 특히 뭐 음악, 뭐 자막, 폰트 이런 거를 눈여겨 봐주셨던 분들은 눈치를 조금 채셨을 수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되게 요즘에 정성을 더 쏟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저 혼자보다는 회사 매니저님들이 많이 어, 도움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많이 이끌어 주셔서 잘 되고 있기도 한데 요즘에는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찍을까 막 어떤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까 이런 거에 대한 어, 꼼꼼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쿨쿨한 보라보라 말린 장미 느낌으로 오랜만에 갈 거라서 베이스는 에뛰드하우스의 타로 밀크티 이걸로 좀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줄게요. 요즘 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 앞으로 많이 많이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도 제가 뷰티 유튜버라는 직업을 갖고 거의 이제 3년 좀 넘게 일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한국에 정착한지 사실 몇년 안됐잖아요 그래서 변수들도 너무 많고 전국민 유튜버 시대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근데 그 와중에 16만 명의 이제 몽독자들과 저는 함께해서 정말 너무너무 든든하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은 되게 불안정한 직업이기도 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수 있을지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정말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중간 색상은 요 스톤브릭의 크림 핑크 브릭이라는 컬러입니다. 아마 그래 제가 곧 인스타로 포스팅으로든 스토리로든 공지를 할 거라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인 헤이네이처랑 정말 좋은 기회로 첫 마켓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첫 마켓이요. 사실 아직은 마켓을 할 생각이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헤이네이처래. 아마 곧 올라가는 마켓 공지 영상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제가 정말 우리 몽독자들에게만 아주 아주 좋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깐요. 저의 첫 마켓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눈 언더까지 조금 도톰하게 깔아줍니다. 다음은 헤더의 바비브라운. 이건 완전 그냥 아주 몽환적인 보랏빛 컬러인데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깔면 은 조금 투머칠수 있기 때문에 얇은 브러쉬를 선택해서 언더를 따라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아무튼 제가 요즘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 찐으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해결해줄 수도 없고 해답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자꾸만 그런 생각들로 빠질 땐 확실히 이 생각을 어 조금은 분산시키는 게 조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두달 전까지 그 무기력함을 느끼고 약간의 귀차니즘을 좀 많이 알았을 때는 딱히 내가 하는 거는 없지만 정말 생각만 많아지더라고요. 어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은 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괜히 스트레스만 되고 잠도 막 설치고 정말 좋은 영향이 1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디어달리아의 리퀴드 펄 섀도우인데요. 약간 분홍빛 샴페인 컬러? 이거를 눈 밑에 살짝살짝 살짝 찍어줄게요. 아무튼 그럴 때는 그냥 방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내 시선과 나의 집중을 온전히 쏟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저는 정말 직방인 것같아뭐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고 치면 그냥 운동하는 그 1시간, 2시간 동안은 그런 잡생각을 할그 틈이 없어요. 정말 그냥 내가 지금 이목이 하나 더 들어야겠다. 한 세트 더 해야겠다라는 그집념으로 무언가에 확 몰두를 하니까 그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싹 개운하게 그 뇌가 이렇게 리프레시 돼야 된다고 하나? 그냥 내 뇌도 잠깐 한 시간 정도 쉬라는 의미로 그렇게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나면은 더 뭔가 좋은 생각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찾지 못했던 해답은 아닐지라도 무언가 요만한 힌트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 같더라고요. 일단 삐아의 로즈 브라운이라는 붉은기 많이 도는 브라운 컬러로 살짝 여기 언더 삼각존을 메꿔줄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컬러감 돋보이는 메이크업 하는 것 같아요. 라인은 요거 토니모리의 백제 아이라이너. 이거는 심이 진짜 진짜 얇거든요. 저는 아이라이너를 워낙에도 두껍게 그리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블랙을 두껍게 그리는 거는 너무 안 어울려서 이렇게 얇은 심을 선호해요. 그다음 뒤쪽을 중심으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고민과 크고 작은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가장 큰 힘이 되고 응원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댓글이거든요. 여러분들 남겨주는 시 댓글이나 이제 인스타 DM 같은 거제 마음에 와닿는 댓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툭 하고 쓰셨을 수 있지만 제 이렇게 마음에는 턱 하고 자리 잡는 그런 댓글들을 최근에 많이 읽었던 기분이에요. 쿨톤 메이크업 할 때는 블랙 라이너가 꽤잘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로 찝찝 해줄게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거 메이블린 새로운 마스카라. 이걸로 마스카라를 조금 쨍쨍하게 잡아줄게. 요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카메라 너머로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카메라랑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100% 나의 일방적인 대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이 카메라가 저한테는 일기장 같은 존재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오늘 영상도 그렇고 제가 저의 속 얘기를 해야 할때 사람들은 정말 되게 찐으로 고민인 거? 가슴 깊숙이 고민인 얘기는 어, 남한테 꺼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두피가 얘기해도 내가 결국 해내가야 되는 거고,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가끔은 조금 말하기 창피스러운 고민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핸드폰 메모장이나 아니면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일기장에 적으실 거고 그러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냥 나 혼자 허심탄회하게 독백하듯이 막 얘기를 하고 나면 되게 가슴이 이렇게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딱히 누가 대답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뭔가 일기 쓴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시원해지니까 한결 답답한 것도 풀릴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기장이 됐든 뭐 카메라 뭐 메모장이든 아니면 저처럼 진짜 집에 뭐 카메라 아니더라도 핸드폰 카메라로 그냥 열고 막. 얘기를 하면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그냥 브이로그 찍는다는 느낌으로 나 지금 이래요 저래요 얘기를 하다보면 조금 이게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마스카라를 이렇게 짱짱하게 올려줬고요. 오늘은 클리오의 블러셔 팔레트 이리톤 다운된 이 보랏빛으로 은은하게 얼굴 전체에 깔아줄게요. 의도를 한건 아닌데 오늘 내 티셔츠 색깔과 아주 깔맞춤이네? 이렇게 뭔가 그윽한 은은한 느낌적인 컬러를 입힐 때는 어, 저는 광대를 좀 많이 감싸면서 넓게 바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넓게 오랜만에 이런 보라보라 쿨톤 화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드렸던 꿀팁 같은 건데 방금 발랐던 이 블러셔 색상을 아이섀도우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여기 눈 밑에 살짝 혹은 가운데쪽 살짝 쌍꺼풀 라인 올라오게 덮어주면 조금 더 통일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메이크업을 잘한것 같은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느낌이 들어서 음 이렇게 한번더 깔아줬습니다. 오늘 립은 둘다 롬앤의 제로 벨벳 틴트 써줄 거고요. 먼저 베이스로 깔 색상은 버니 누드라는 컬러예요. 같으면서도 살짝 따뜻한 느낌이 같이 들거든요. 크게 톤을 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풀로 하나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피칸 타르트, 조금 더 채도 높은 포도 컬러를 얹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쿨쿨한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옷을 입고 머리하고 돌아올게요. 오늘 입은 옷은 자라에서 구매한 원피스인데요. 자잘한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 있는 원피스고요. 짜란,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보면은 팔의 품도 되게 넉넉한 편이고 약간의 어, 파워 숄더 느낌이거든요. 저는 약간 어깨가 좁기 때문에 특히나 원피스 입을 때는 살짝 어깨를 잡아주는 이런 핏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벙벙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가슴 부분이 조금 많이 파여가지고 이 위에 단추를 하나 덧대거나 아니면 안에 나시를 받쳐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그냥 이렇게 외출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머리로 뭐 이렇게 가리면 괜찮겠죠? <웃음> 가방을 한번 골라볼게요. 역시나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던 프라다 이 버킷백을 들고 나갈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쿨한데 이 아웃핏이 굉장히 웜하네요. <웃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저의 이런저런 생각들과 고민들을 가볍게 이거는 정말 저의 이만한 생각이 요만큼도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여러분들과 내적 친분을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저의 첫 마켓. 또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는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